사랑한 한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일주일도 잘 보냈어요 선생님은 여기에 휴가 왔는데 음,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 하지만 즐거운 휴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음,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기도하고 오늘 퀴즈를 통한 공각 공부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성경이야기와 성경, 성경 퀴즈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성경 들었고, 또 같이 성경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 그리고 엄마, 아빠 함께 읽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행동을 하셨고, 또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힘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바로 퀴즈를 시작하겠어요. 10일과 아무게 빨리 이곳을 떠나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질문하고 나서 여러분이 답할 수 있도록 5초 동안 시간을 주겠어.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이 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말했던 것 같아 미안해, sorry 그래서 오늘부터는 틱톡, 틱톡, 틱톡 5초 동안 여유를 주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한번 맞춰봐 자, 앞에 문제들은 조금 더 쉬운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거 그림에서처럼 소점성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도망치고 있어요. 누굴까? 음, 롯. 롯이였어요. 그럼 누가 롯에게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나요? 네, 천사가 알려줬어요. 소동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을까요? 롯의 가족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슬프게도. 그럼 롯의 가족 중에 다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로세 아내였어요. 자, 그림을 봐요. 산악인데 한 아주머니가 울고 있고 음, 물 주머니처럼 보이는 것은 바닥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아이가 작은 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어 무슨 이야기였지? 제 시위과 이삭과 아무의 이야기였어요. 첫 문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맞아 이스마엘이었어. 바로 여기 작은 나무 밑에 누워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야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였나요? 하갈 이었어요. 여기에 울고 있는 아주머니야 하갈 하나님 말씀에는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하셨었나요? 어? 사라가 낳아줄 거라고 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13과 누구를 제물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림을 봐봐요. 어떤 사람 둘이서 불과 나무와 칼을 가지고 3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 무엇을 하려고 올라가나요? 기억나요?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러 올라가나요? 네,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에 드릴 재물이 안 보여요. 양을 데리고 가지 않네요. 염소도 없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네 바로 이삭!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어요. 그 대신 무엇을 제물로 썼나요? 네, 양이 보였어요.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제14과 어느 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세를 멀리 자기가 살던 땅에 심부름 보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음, 이삭, 자기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긴 여행 끝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곳 우물가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아가씨의 이름은 리브가. 리브가였어요. 리베카. 네,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리브가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도 만났어요. 엘리우스를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선물했나요? 금팔찌, 은귀고이 반지, 모든 귀한 선물들을 주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가고 싶어했나요? 네, 그것도 당장 같이 가고 싶어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15과.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와 누구인가요? 네,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었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형제 중에서 나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나요? 둘 중에서 야곱, 제이컵, 야곱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이 그림을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 형의 권리를 사려고 했나요? Birthright를 사려고 했나요? 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에서의 장작권을 살려고 했어요 그때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장작권을 정말 팔았나요? 네! 너무 배가 고프다고 장작권을 팔았어요 You can have my birthright 그러면서 팔았어 어 그런데 원래 장자권은 돈을 주고, 팥죽을 주고 살수 있는 것인가요? <땡>, 땡! 아니에요.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퀴즈 잘 써요. 재미있었나요? 어, 다음주는 또 16과에서 부터 20과 까지 우리가 성경읽기 할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유튜브로 잘 듣고 어, 못들은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고 또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몰랐던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찾아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기도하고 공부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11과부터 15과까지, 로의 이야기부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까지 복습했어요. 기쁜 이야기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재밌는 이야기 캐릭터들을 통해서 믿게 되지만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성경 전체를 알고 기,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까지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성경 전체를 읽는 그날까지 파이팅 힘내. 안녕